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16.7도. 오늘 서울 지역에 따른 시각은 7시 41분입니다. 기상통보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순천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순천 제1라디오는 AM 630kHz, FM 88.7mHz, FM 95.7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18년 올해의 방송지표를 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합니다로 정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함께하겠습니다. KBS 라디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영국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잠시 후 다섯 시를 알려드립니다. AM 630kHz, FM 88.7MHz, FM 95.7MHz KBS 순천 제1라디오입니다. H L C Y